자 두번째 카드 뉴스는 조금 다르게 만들 건데요 어, 소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전부 26장을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맛 어떻게 하는지 요령만 보여줄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 준비는 이미지들은 뭐 포토샵에서 이미 다 만들어 온 사이즈입니다 이게 좀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글자는 없고 이미지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참고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쓰시면 되는데 저는 뭐 굳이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예 디자인 된 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요걸 참고를 해서 좀 보면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저도 바탕화면에다가 카드 영상, 아 카드 뉴스 영상 두 번째 이제 마스터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소스를 복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어, mp3 파일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나레이션을 넣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소스예요 어, 말 그대로 누군가가 읽어주는 음, 나레이션인 거죠 물론 뭐 돈이 많으면 뭐 주변에 부탁을 하거나 뭐 아나운서 쓰거나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효과적으로 나레이션을 쓰는 방법도 이번에 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한 번씩 들어보면요 제일 이상한 상태 이거예요 이상한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면 재작년 부산에 이상한 영어학원이 생겼다 주사일만 수업 강사들의 복장 제한 없음 매달 외국인과의 파티 자 지금 약간 컴퓨터음 같은 게 났죠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는 이렇게 문화, 문어체이고 아, 구어체이고 말하듯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문장이 또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나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게 되면 좀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구어체로 한번 바꿔봤어요. 문장을 좀더 썼단 얘기죠. 재작년 부산에 조금 이상한 영어 학원이 생겼습니다. 한 주에 단 4일만 수업을 하고 강사들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달 외국인과 파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물론 사람이 읽는 것보다는 덜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TTS라고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글자를 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나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심심하게 음, 심심해서 아니 심심해서가 아니고 그냥 샘플을 보여 드리려고요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제가 했어요 재작년 부산에 조금 이상한 영어학원이 생겼습니다 한 주에 단 4일만 수업을 하고 강사들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매달 외국인과 파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저는 성우가 아니니까요 재작년 부산에 조금 이상한 영어학원이 생겼습니다 한주에 단 4일만 수업을 하고 강사들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달 외국인과 파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녹음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멘트를 잘 치시는 분들이 쭉 읽으면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프리미어 다시 켜서 돌아갈게요 자 일단 소스를 꺼내겠습니다 소스는 이미 제가 다 폴더 안에 넣어놨구요 물론 제가 작업하기 위해서 넣온거죠 폴더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오는게 편합니다 어쨌든 폴더 안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다 가지고 오고 뭐 지원 안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안되는거는 그 파일 중에 하나가 그 플라 형식의 파일이 있는데요 요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플락 파일 이게 이제 제 폰이 LG V20 폰인데 거기서 하이파이 아주 고음질로 녹음을 하며 MP3는 압축 파일이잖아요 얘가 아니라 플락 파일로 주는데 이 플락 파일을 못 불러드린다 뭐그 정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자 어쨌든 이 사운드는 안쓸 거니까 그냥 뿅 하고 없애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1, 2, 3, 4이 이미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얘네들만 사용을 할 거라서, 자 이것도 우리 앞서 혹시 뭐 영상을 연달아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됐지만, 이미지를 불러올 때 지금 얘가 7초 정도로 불러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를 불러오기 전에 환경 설정에서, 자 환경 설정에서, 자. 설정 일반 들어갔어요 거기서 타임라인에 보면 이미지 가지고 올때 7초로 원래 5초대데 7초로 바꿨거든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이미지를 하면 7초로 들어옵니다 일단 저는 7초로 쓸거예요자 그리고 이 안에서 순서대로 1번부터 4번까지 여기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자 그러면 1,2,3,4,7초씩 들어와 있고요 사이사이에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알아서 하시면 되구요 저는 여기다 텍스트를 이제 써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텍스트 도구는 어, 자막을 써도 돼요. 여기서 그 파일에 새로 만들기가면 레거시 제목이라고 요 제목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거 타이틀 작업하는 얘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툴바에서 텍스트 툴이 있거든요. 얘로 그냥 여기 화면에다가 클릭해서 바로 그냥 글자 쓰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요. 자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면 바로 여기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글자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쩌라락. 자, 뭐 서체, 그다음에 굵기, 뭐 글자 크기, 정렬 상태, 뭐 행간, 자간, 뭐 온갖 것들 다 있고요. 글자색, 테두리색 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글자에 대한 속성까지 다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 서체는 제가 어, 나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걸 써볼게요 나눔 고딕 정도로 할거고요 그리고 내용은 여기있는거 어, 재작년 어, 이거는 나눔 고딕이 아니죠 약간 바탕체 느낌이죠 재작년 7월 부산에 이상한 영화원이 생겼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재작년 자, 화면 클릭하시고 재, 잠깐만요 입력이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을 뿐이에요 작년 7월 부산에 이상한 영어학원이 생겼다 영어학원이 생겼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SELECT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MOVE 툴이죠 자, 적당히 위치 이동해서 보시고 글자가 너무 큰것 같으니까 약간 줄이겠습니다 글자가 이 정도에 위치할 거거든요. 똑같이 안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정렬은 자 이렇게 오른쪽 정렬 맞춰주시고 그리고 글자는 바탕 스타일의 글자였으니까 나눔 명조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빨간색 부분이 이상한 영어학원이 빨간색이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자 텍스트 툴로 다시 바꾸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7 빨간색, 빨간색인데 약간 어두운 빨간색 할게요 너무 톤이 찌람이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만 글자를 좀 굵게 하겠습니다 레귤러 대신에 볼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우프 자, 이 정도 됐죠? 이상한 영광이 생겼다 비슷해졌습니다 약간만 더 사이즈 줄일까요? 한요 정도 자, 그런데 이 글자를 그냥 이대로 나타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조금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거느냐 여기 있는 속성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겁니다 자 처음에 얘는요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자가 싹 올라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속성 중에서 투명도를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투명도 이제 불투명도 자 여기 보면 타임워치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어, 시간에다가 어떤 이 값을 기록을 시켜요 그래서 그 기록과 기록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 자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현재 위치 표시기를 한 요정도 제 제일 앞에 끌어다 놓으시고 자 여기서 불투명도 체크를 해요 자 그럼 1 0 0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마커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는 아무런 티가 안나는데 여기 뭔가가 찍혀있어요 여기도 뭔가가 찍혀있고 이 부분이 여기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요 예, 투명도가 제로가 돼요 안 보인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얘가 서서히 나타날 거다 얼마 동안 한 2초 동안 서서히 나타나 너무 느린가 한 1.5초 대충 느낌상 이 정도 여기다가 마커를 하나 찍으셔도 되고요 안 찍어도 숫자만 얘가 체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숫자만 바뀌면 자동으로 찍힙니다 자 여기는 100% 엔터. 0부터 100까지밖에 값이 없어요. 글자 다시 나타났죠? 자,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티가 안나요. 자, 여기 fx라고 된 것만 들어가는 거 말고는 별로 피가, 티가 티가 안나죠. 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찍힙니다. 여기. 자, 여기는 값이 얼마냐? 0. 여기는 얼마냐? 예, 100입니다. 100. 정확하게 찍어보면, 자, 시프트 잡고 스냅걸어서 움직이면 딱 100이 나오죠. 0%부터 100%까지 점차 점차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점점 화면에 보인다 라는 뜻이겠죠. 예. 점점 화면에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투명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나 이동까지 해보고 싶다. 자 현재 위치 얘가 세팅된 위치는 여기고요. 자 여기서 위치를 눌러주시고 현재 값이 기록이 됐어요. 이 글자의 위치가 x, y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첫 출발지점으로 가서 얘를 화면 이쯤에서 쓱 나오게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금만 당길게요. 보이죠? 이게 이동 경로예요. 자 실제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너무 빠르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는게 좋아요 자 그러면 출발을 언제부터 한 요정도부터 하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놨던 요 놈을 잡아당겨서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되게 빨라졌죠 앞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 탁 넘어갔잖아요 자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잡아당기면 이제는 이제 투명도 0인 상태에서 100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동 거리가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출발 위치는 여기가 맞고요. 단지 수치가 너무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여주겠다는 거죠. 거리를 조금만 자 플레이해보시면 요정도 느낌으로 보셨죠? 요정도 느낌으로 자 요정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0에서 서서히 넘어가는 됐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글자 나왔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이 글자도 그냥 짠하고 없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끝에 가서 다음 거 나오기 전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잡고 딱 걸고 다음 거 나오기 전에 여기 딱 걸리면 안 움직이거든요. 자, 여기서 방향키로 왼쪽으로 한번 누르시면 자, 이 글자의 가장 마지막 프레임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는 요쯤이에요. 여기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거의 끝에 왔죠? 자, 여기를, 어, 글자를 다시 없애버릴 거예요. 안 보이게. 그러면 값을 뭘로? 0으로 입력하면 없어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키가 여기는 100이잖아요. 아, 여기가 수치가 100이죠. 방금 우리가 여기를 얼마 잡았어요? 안 보이게 할 거라고 0을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까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색깔이 빠지겠죠. 근데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 와서 이쯤에 와서 색깔이 빠지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중간에 키를 100으로 그냥 놓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가 0, 그럼 100 100을 유지하고 다시 0으로 떨어지죠. 그럼 애니메이션이 여기만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구간에서는 100, 여기 구간에서도 100, 100, 100이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대로 화면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화면에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잡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이미지. 책임이지 있죠. 여기는 주 4일만 수업. 이번에는 고디체네요. 자, 화면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텍스트 출로 여기 빵 찍어주시고 주 4일만 수업 좋네요. 학원. 저도 돈 내고 학원을 끊어본 적이 당연히 있죠. 했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왜돈 내고 내돈 내고 끊었는데. 수업을 안하고 공강이 되고 하면 그렇게나 좋던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지금은. 물론 내가 돈 벌어서 내돈 내고 학교를 다닌 애들은 친구들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내돈 내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저는 저는 장학금 받고 다녀서 수업을 빠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자랑입니다 어, 여기서 고딕 선택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글자만 조금 더 굵게 갑니다 그만큼 주4일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익스트라볼드까지 하면 굉장히 굵어진 글자가 들어가죠. 요 앞에는 오케이. 그리고 색깔은 예. 굳이 뭐딴거안 썼습니다. 주사일만 써도 요 정도 하면 됐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번에 뭘로 할까? 어, 아까 전에는 통으로 싹 사라지는 거 했으니까 나사났다사라 사라지는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음 마스크 기법을 한번 써볼게요. 마스크 기법이란 거는 뭘 위에 덮어가지고 개가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는게 마스크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로 쓴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어이 안에 있는 것만 웬만하면 쓸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볼까요 되는지 안되는지는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 사각형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라는 게 하나 등장을 했어요 이 마스크는 말 그대로 글자의 이 마스크 영역 내에 글자가 있으면 보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이 마스크를 움직여 봅시다 자 잡고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덮고 요 가장자리를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시프트 클릭해서 두개 동시에 선택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가 싹 나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 값을 이렇게 주시면 여기 수치가 뭔가 바뀌는 게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수치라는 게 특별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 마스크 패스 아, 이거 같네요. 뭔가 해보니까 이게 마스크 패스 같은데 요게 움직이는 걸 한번 기록을 해봅시다. 마스크 패스를 자 기둥 거 버리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야겠죠. 이 정도까지 가서 글자를 다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너무 끝까지 뺄 필요 없어요. 많이 움직이면 빨라지니까 속도가.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마스크 기법이라는 거예요.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동그라미가 가운데서 쫙 커지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응용에 따라 틀리겠죠 자 얘는 주사일만 수업하고 나타나고 어 화면에 하단으로 떨어지면 아니다 하단으로 떨어지면서 어 불투명하게 되는 거 투명하게 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를 이동시킬 거고 어 투명도를 줄 거고 두 가지를 여기에 현재를 기억을 시키고요. 시간이 흘렀다. 네, 시간이 흐른 다음에 1프레임 앞에 자 여기에서는 얘를 직접적으로 밑으로 잡아내리고 이렇게 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넘어가 버리면 마스크 영역 내에서 지금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영역 바, 밖으로 빠지면 글자 없어집니다. 안 빠지게. 안 빠지는 부분까지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투명도 제로를 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샤라라락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글자가 등장할 때는 마스크 기법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보여줬다가. 그리고 사라질 때는 밑으로 떨어진다. 자, 요런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은 안 하고, 그냥 글자만 쓸게요. 강사들의 복장 제한이 없다. 자, 뭐 이게 크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자유롭다는 뜻이겠죠? 복장 제한 없음. 그럼 학생들은 제한이 있을까요? 뭐저알바 아닙니다. 그거는. 자 얘는 다시 라이트 아주 라이트한 글자로 쓰고 중요한 부분은 복장 제한이 없다 여기가 포인트네요 자 다시 텍스트 툴 복장 제한 없음 긁어놓고 여기만 볼드 정도 자그 다음에 요거는 애니메이션 뭐 재밌는 게 없을까요 해보고 싶은 게 없는데 어 얘는 그런 거는 안 돼요 사실 그 에? 그 애프터 이펙트처럼 낮자들의 글자를 조절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회전 한번 해볼까 회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휙 돌아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들어오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출발 위치부터 잡겠습니다. 자일 처음 여기가 출발 위치. 그다음에 출발 위치를 약간 뒤로 해서 해도 돼요. 자 여기를 ]이다. 애니메이션을 이쯤, 이쯤에 이쯤 끝낼 거니까 현재가 세팅된 상태니까 얘를 회전을 미리 0도를 여기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를 싹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요거를 잡아당기면 시간이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딱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안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투명도까지 써볼까요 불투명도 처음에는 0그 다음에 자 여기서 딱 떨어질 때 끝날 때 여기 있죠 자그 다음에 시작 회전이 들어갈 때100 그러면 얘는 안보이다가 쓱 보여서 톡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들은 두개 지금 키 값을 동시에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면 뭐 배지어, 자동 배지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하는 값이 일정하게 변해서 등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심심해요 애니메이션이 어떤 가속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를 자동 배지어나 연속 배지어뭐 가속 프레임 감속 프레임 이런 걸 쓰게 되시면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가속 프레임을 했죠아 감속을 했잖아요. 딱 이렇게 속도감이 약간 생겨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어요. 자배지어가 됐죠. 가속 프레임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 배지어를 했다. 그럼 지가 뭐 알아서 뭔가를 하겠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나네요. 속도만 조금 더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더 빨리 키 프레임과 키 프레임 사이에 예, 거리가 짧아지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얘는 이쯤에 가서 다시 밑으로 톡 떨어지면서 없어지게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상태 유지 키 프레임 추가, 키 프레임 추가, 현재 상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쯤 끝으로 가서. 어, 얘는 안 보이게 되겠다. 안 보이는 것부터 하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각도부터 조절. 자, 90, 270도, 90도, 몇 도인가요? 짜자자자자자자 해서 내려가면, 아, 90도가 되겠네요. 자, 90도. 예, 90도만큼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여라. 이렇게. 자, 사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속도감이 없겠죠. 줄여주시고. 자, 됐어요. 자 플레이해보시면 어 여기 참재밌는게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막 흔들흔들 움직이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톡 떨어지죠. 이게 의도적인건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등속값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음. 발생합니다. 그럼 이 두개만 선택해서 다시 선형으로 바꿔주시면요. 움직임이 달라질거예요 그죠? 여기가 등속 운동을 하니까 값이 똑같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싹 사라지는 거 하나 했고요. 자 글자를 다다다다다 막 혹시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노가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 좀 하기 싫은데 어, 해야 될까요? 매달 외국인과의 파티 자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 매 하나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달또 써주고요 한번 썼죠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시고 달또 클릭을 하시고 왜그 다음에 또 찍고 국자그 다음에 이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하면서 자 얘를 선택하시고 아이고 너무 화면이 좁으니까 확대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자 확대를 해서 중간에 이거 잘못 만지면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자 그거 주의하시고 매달 왜, 왜, 외국인과 파티를 한번 좋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안해봐서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한번 확대해서 여기 부분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하나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각각 선택이 되기는 하는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여기서 계속 계속 써볼게요. 강의를 한지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거이파 건전한 파티겠죠 당연히 학원에서 하니까 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과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꾸 모서리를 잡고 있습니다 파티 글자를 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약간 리듬감 타면서 흥겹게 춤추는 듯이 이런 식으로 메달 외국인과의 f r 이 됐습니다. 어, 어디 강조되는 글자 있는지 한번 살짝 보고 올까요? 어... 네, 뒤에가 다 강조됐네요. 자, 그러면 이만큼 드르륵 선택이 어, 안 긁어지네요. Shift 잡고 일일이 하나씩 동시 선택도 안되네요. 어, 귀찮습니다. 자, 볼드 어, 메달이 볼드가 들어갔어요.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폴드 아,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글 분명히 선택했는데 아, 이게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많이 생겨버렸네요. 자다 죽여놓고 이렇게 접어놓고 보면 아 옆에 각각 글자가 생겼죠. 필요 없는 것도, 어, 중간에 필요 없는 것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레이어처럼 이렇게 생겼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예, 됐습니다. 그러면 외자 얘를 익스트라 볼드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하면 된다는 거겠죠. 아 이게 동시에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또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세팅이 하나하나씩 해야 되나요. 요 외국인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한글자씩 다 따로 쳤죠 얘가 한글자씩 도도도 도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일일이 애니메이션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보였다 안 보였다가 뭐예요? 예, 불투명도겠죠. 이 불투명도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제로 그 다음에 시간이 자,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네요. 자, 얘를 한요 정도만 정말 잠깐만 옮겨놓고 조금만 옮겨놓고 10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예, 여기서 몇자만 서서히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시간의 기준이라고 보시고, 자 시프트 잡으면 딱딱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또요만큼자 달자 가지고 똑같은 투명도로 그냥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 불투명도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시간 정말 요만큼만 흘러가고, 100. 자, 이게, 진정한 노가다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똑같이 계속, 아이고, 서체가 지금 제가 스크롤 해버려가 바뀌었네요. 자, 좀 스크롤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 주시고, 처음에 0. 그 다음에 시간 조금만 주고 100. 이런 것들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텍스트를 애니메이션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언제쯤 적용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애프터 이펙트를 안 써도 되잖아요. 자그 다음에 조금 더아 이제 하기 싫습니다 그만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따따따따 따따따 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따따따따따 따따따 따?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꼼수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투명도 라는 걸 조정하는 거니까 0에서 100까지만 되잖아요 이거를 카피를 해서 붙이면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컨트롤 c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인인인인에 와서 얘만 하면 되잖아요 자 시간은 조금 더얘 보다 조금 더더 뒤로 가서 할 거니까 한 요정도 여기서부터 연속 연속하면 되겠죠 자 위치는 딱 잡아놓고 얘 주고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아 선택어 하 컨트롤 v 아 안되네요 될줄 알았는데 안됩니다 여기 여기 생겨버리네요. 에이 일일이 녹아다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해봤냐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까 싶어서 해봤는데 안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따다다닥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따다다닥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다 했다 치고 자그 다음에 사운드를 집어넣을 건데 사운드는 집어넣는 거 해보셨으니까 뭐뭐 뭐 이왕 하는 거 불러와서 하죠 뭐 사운드는 아, 앞서 예제에서 그냥 샘플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래는 다 옮겨 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마스터 폴더에 옮겨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할게요. 자 광고 안에서 지금 소리가 사운드가 어 사운드가 사운드가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어, 이거 아까 다운받은 거였는데 다른 폴드에 있었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깔 거예요. 배경음악 넣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트랜지션을 조금 넣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유황하는 거 끝까지 다 못했지만 디졸브 정도는 넣어주겠습니다. 자, 검은 바탕 기준이 어서 저는 일부러 검정으로 물들이기를 아 여기가 아니고요. 잘못 넣었어요. 밑, 위에가 글자고 밑에가 이미지인데 제가 엉뚱한 데다가 잘못 넣었습니다. 요 부분이 이미지죠. 자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 자 한번 볼까요?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는 볼륨은 조금 큰것 같으니까 볼륨을 약간 줄일게요 이게 예. 잔잔하게 깔리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여놓고 조금 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뒷단의 음악들은 끊어내죠 뭐. 자, 여기 뒤로는 작업 안할 거예요 제가 잘라버리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레이션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나레이션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요 녹음을 하셔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웨일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맥도 있고 PC도 있어요 얘를 깔면 상단 부분에 요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파파고라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번역 프로그램이 재작년 부산에 이상한 영어학원이 생겼다.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다. Once agai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in Busan. 네, 이게 tts라는 기능인데요. 이 tts는 아무래도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줄 때어 성우만큼 막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만들어 줘야 돼요. 막 말을 뚝뚝 끊어서 하면 진짜 이상하게 녹음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콤마가 아니고 재작년에 부산 그러니까 말이 조금 말하듯이 재작년에 부산에서 부산에 재작년 부산에 이상한 영화군이 생겼다. 재작년에 부산에 에에 두번 들어가니까 이상하네요. 재작년에 부산 경성대 근처에, 근처에 근처 이상한 학원이 생겼다. 한번 들어볼까요? 재작년에 부산 경성대 근처 이상한 영화학원이 생겼다. 아, 이게 더 이상합니다. 자 여기는 콤마 찍고 여기 에로 바꿀게요. 재작년 부산 경성대 근처에 이상한 영화학원이 생겼다. 여기에 마침표 말고 쉼표 어, 말고 마침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Once agai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in Busan. 음, 번역하기. 그러면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ongsan University. 음, 전혀 안 맞네요. <웃음> 우와, 이게 이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쓸게요 근데 영어가 좀더 멋지구리 하니까 그냥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녹음을 한번 따볼 건데요 컴퓨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을 녹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어곰 플레이어에서 만든 곰 레코더라는 것을 쓸 건데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녹음을 일단 눌러놔요. 약간 그러니까 막 녹음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요.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 o n g s a n g University. 자, 됐죠. 그러면 다시 멈춥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자, 지금 이게 녹음된 거거든요. 들어보시면.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 o n g s a n g University. 아, 됐어요. 뭐 앞에 잠깐 녹음이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지만 프리미어가서 그냥 잘하면 됩니다. 자 폴더 열기. 열어라. 잠께. 아이고 느립니다. 진짜 느리네요. 자요 녹음 3번이거든요. 자 요거를 마스터 폴더로 옮겨놓을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나는 나레이션을 TTS죠. 그걸 녹음을 해서 따서 얘를 소스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스터 폴더에 복사해서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또 영어 말고요. 뭐 영어 학원인데 그냥 영어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주 4일 네 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동영상 녹화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주 4일 수업. 굉장히 딱딱하게 나올 거예요. 주사일 수업 주사일 수업 주사일 수업 미사일도 아니고 주사일 수업 주사일 수업 콤마 찍고 주사일 수업 사일 수업? 이상하죠? 여기다가 마침표 하나 찍어볼게요. 주사일 수업 아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어, 한 주에 사일만 수업을 합니다. 아예 풀어서 쓸게요. 한 주에 4일만 수업을 합니다. 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역해서 들어볼까요? I only have four classes per week. 뭐, 이거 쓰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녹음을 또 해야죠. 다시 곰 오디오 키고요. 녹음. 그 다음에 플레이. I only have four classes per week. 됐어요. 그 다음에 멈추고. 자, 녹음 4번이 나왔습니다. 자, 얘를 폴더에 가시면 4번이 있어요. 자, 얘도 복사를 하시고, 마스터 폴더에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소스 관리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각제깍 바로 옮기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의 복장제한 없음. 그 다음에, 매달 외국인가의 파티. 자, 이것도 따죠. 강사들은, 어, 복장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어, 자꾸 사라져요.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를 어, 합니다. 제한 없이 자. 강사들은 복장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강사들은 복장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말로 한번 따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자, 녹음. 강사들은 복장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오케이. 자, 5번. 나중에 같이, 옮길, 같이 옮길게요. 매달 외국인과의 즐거운 파티도 열립니다. 매달 외국인과의 즐거운 파티도 열립니다. 자, 번역. Every month there is a fun party with foreigners. 자거 한번 해 볼까요? 이랬다 저랬다 제 마음입니다 이 Every month there is a fun party with foreigners. 자, 됐어요. 자, 5번 6번 옮길 겁니다. 역사에서 여기 다 옮겼구요. 이걸 그대로 또쓸거예요다 내려주시고, 고모디어 그 끄고, 준비는 끝났고요 프리미어 돌아가서 자, 여기서 다시 소스 가지고 와야겠죠. 자, 같은 마스터 폴더 내에 자3456다 가지고 오시고, 자, 필요없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녹음할 때. 자, 이거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요 정도 필요 없잖아요. 요 정도 필요 없죠. 자, 이거를 잘라낼 거예요. 잘라낼 거는 인아웃 점 설정하면 되니까, 여기쯤에서 인점, i, i. 한글 <목소리> 킬 때는 단축키가 안 먹어요. 자, 여기는 o. 그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비디오 1, 아, 오디오 밑에 보이시죠? 예, 여기 트랙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선택하시고, 인서트. 어,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렇게 넣어야지. 밑에 안 밀리고 깔리죠. 자, 들어볼게요.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 o n g s a n University. 자, 이 소리가 배경이 좀더있어 Before 있었어요.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그죠? 이 소리가 너무 크고 배경이 너무 작은 거 같으니까. 얘를 조금 올려주시고 얘를 조금만 놔줄게요. 됐어요. 그 r 데여기 e 재밌는 거 하나 또 알려드리면 소리를 늘리면 Busan, 이가좀 낮아지거든요. 물론 속도도 빨라지 t 지만 e 래서여 r 있는 속도 조정 도구 세 번째, 세 e 째 이용해서 얘를 a 간 잡아당겨주시면 느낌이 달라져요. a s t r a n g e e n g l i s h a c a d e m y n e a r b u s a n y e o n g n i i t y 서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 o n g s e o n g University. 아, 너무 이상합니다. 다시 돌아게요 개난지 됐어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 피치가 올라가요. academy near Busan y o n g s e o n g 셨죠 되게 재밌게 진행이 됐네요. near Busan y o n g s e o University. 하나랍니다. 자, 그냥 원래 음악이 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는 다시 4번 4번도 보면 인점을 여기좀 잡아야 될것같고요 아웃점을 여기 잡고 자, 얘를 여기서 자, 오버랩. I only have f o u r classes per week. 아, 안녕하세요. 소리가 I only have o h e r classes per week. classes per week. 다시 세 번째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국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인점. 여기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금방 외워지시죠. 자, 여기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도 약간 볼륨은 무조건 낮추라는 건 아니고 들어보고 낮추라는 거예요. 강사들은 복장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 다시 영어, 네, 영어가 있어 보이니까는 아니고요, 그냥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볼륨은 약간 줄이고. 아까 제 컴퓨터에서 녹음이 크게 됐어요. Every month there is a fun party with foreigners. 자완료됐습니다꼭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똑같아요. 그 여기서 앞에다가 뭐 블랙 깔고 이런 것들을 굳이 안하고 싶으니까 자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 한 다음에 렌더링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자, 시퀀스 설정 일치. 별다른 걸건들릴거 없고 최대 렌더링 품질 그 다음에 파일명만 바꿔줍니다. 자, 파일명은 자, 카드 뉴스 2라고 할게요. 2 자, 내보내기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마무리되네요. 뭐 지금 몇초안 했잖아요. 그죠? 영상 4개 갖고 했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다 만들어지는 거 보고 유튜브에도 아 유튜브가 아니죠. 예,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실제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1시간쯤 올라갈 거고요. 인스타가 1분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결과물 나왔으니까 플레이 시켜보고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ongseong University I only have four classes per week 강사들은 복장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Every month there is a fun party with foreigners 뭐, 잘 만들어졌죠. 예.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만든 대로 나오는 거지. 자, 마무리로 얘를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진 동영상 올리기, 예 선택하시고, 별, 별로 할게 없잖아요. 그죠? 어, 뭐,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네.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게시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좀 있다가 업로드하는 거다 끝나고 인코딩하는 거좀 끝나고 그리고 노출이 짠 됐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 금방 뜰 거예요. 등장해라. 짠짠짠안 나오네. 자뭐어 이제 떴네요. 딴지 달라 그러면 바로 뛰어서 보여주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시면. Before Busan, there was a strange English academy near Busan Yeonsilang University. I only have four classes per week. <목소리> 강사들은 복장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반복돼서 계속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카드뉴스 만들기 두 번째 강의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장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다 하지는 못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령껏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장이 좀 오래되면 지루한 감은 있기 때문에 나레이션도 썼고 배경음악도 썼고 타이틀 애니메이션도 넣었고 그 다음 장면 전환도 막 넣었잖아요. 근데 한 장면에 너무 뭐 몇십초씩 얘기 나와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단어 단어 단어 끊어서 계속 화면이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뉴스에 어뭐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JPG 버전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 거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